네. 어, 지금 이제 어, 오늘은 어, 루스포니아라는 축제를 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거기 가려면 어, 여기 타이파 빌리지를 지나야 되는데요 어,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많이 번화해요 약간 어, 우리나라 명동 같은 이미지? 근데 엄청 작은 명동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유소권이야축제를 찍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어, 위주로 찍을게요. 주택 건물만 이쪽으로 가세요. 오 사람 많아. 잘만요말 감사합니다 근데 나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왜왜왜왜 <웃음> <웃음> 왜, 왜, 네, 왜 저는 야위아 드시는것 같고요. 나살 진짜 빠졌어. 아니, 사람들이, 나본 사람들마다 살 빠져, 빠졌더라고. 빠 힘들어. 하는 게 힘들지. <웃음> 어,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지? 점점 없어지는 것같기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축제인데? 저기가 딱하플아니냐 어? 저기가 딱 커플이었다고 <웃음> 저기 베네시안이 보입니다 저저기 맞은편에 호텔들 쫙 보이고 자 이제 보인다 보인다 You so f u n n 루소포니아 나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건데 브이로그 찍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관광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브이로그가 뭐예요? 브이로그? 그러니까 비디오하고 블로그 친 거. 어, 나도 몰랐어. 자, 2017년 10월 19, 2 2일 자, 이렇게까지. 자,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빠밤. 와, 사람 진짜 많다. 외국인들 진짜 많어. 오, 오, 진짜 축제 느낌 난다. 오, 특이하다. 이건 뭐지? 이건 중국 광시. 광시 쪽에, 어, 그런 자치구. 백색시? 이건 뭐야? 이게 뭐? 이게 是마卡罗兰麦마란兰麦卡罗이란卡罗兰 이거 방是시다西어哦放东西시시 특이하다 산다라바. 그러니까 여기 전통적인 그런统的那种东西看吧汉堡包汉堡包汉堡包汉堡包汉堡 <놀레 놀레 놀레 산다라바. 놀라> 뭐야, 산다르박이 이걸 따라한 거야? 이게 산다르박 따라한 거야? <웃음> 이거 저작권 누구한테 있지? 아, 이거 축구게임. 외국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외국이야. 어, 어쨌든 우리도 여기, 여기서 외국인이야. 어 이쁘다. 한번 <웃음> 이거 치켓을 어디서 봐이네 <웃음> 이건 뭐야? 헬그타르트야? <웃음> 이건 뭐지? 진짜 <웃음> 이거 빵 맛있어 보인다 롤케이크 우리도 티켓 사가지고 뭐사 먹자. 아 여기서는 건가 보다. Hello. Oh, uh, where can I get t h e ticket? Ticket for t a i p i Should I buy some ticket? 아, 이 이스포트링. 아, 이 thank you. Yeah uh so. 오케이, okay thank y um so hm. 어 이런 거 소원, 소원 들어주는 나무네. 와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네. 프리네 프리 포 프리 하나 적어 이건 뭐야? 어 이거 맛있어 보인다. What is this? 아? 고 고로켓. 아 고로개네 고로개. 고로개 고로개. 어 냄새 좋다 근데. 그치 전복같이 생겼어 이거? 이건 뭐야 여기 민족의 뭐 그런거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서양사람 같은데 인터뷰도 안 해. 이거 뭐야? 우와. 아, 나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거북이가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 아, 이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이쪽, 지도에,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거북이들인가? 잘 모르겠네. 와, 귀엽다, 이거 바지. 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와, 귀여워. 이거 핸드메이드겠다. Excuse me, you made it all? 그래요, 어 맞은편도 더 예쁘다. 맞은 편 호텔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어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는 노 아니야 이거? 와 크다 많다 많다. 가사데 폴투갈. 에그타르트네. 여기 마카오의 타르트랑은 다른 애 근데 근데 좀 모여 있잖아요. 어어 어,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뭐 하는 거지? 설마 무료 시식? Excuse me, is it for free? 와우. Alcohol. Alcohol? Okay, thank you. 어, 나 알콜 쓰레기인데. 시즈리스 게임. 치즈도 주네 소세지도 주고 먹어봐 음. 이게 포르투갈 축제라서 포르투갈 이런 데는 는 무료로 주나봐요 음 맛있는데 엄청 짜다 아, 뭐, 나 마시면 안되는데 얼굴 빨개지는데 어나 이걸로도 빨개져 안골라다 앙골라 안 어, 아 되게 장관가게 생기셨다 뭐지? 아그 뭐지 이게? Excuse me. What what's this? Yeah? 그래요. 아, 그래요. 왜내 말은 아무도 대답. 뭐지? Excuse, Excuse me. What what's this? Uh, this is uh, l croquette. It's like croquet. some beef. ro bits this, this is codfish how, how much is it It's 10, Ten? 10 10 s uh, 10, 10 10 for o 10 for one yes s i n o r okay thank you should so h s so should, should i buy ticket first or no, no, no, no. i can, can buy here i can, I can buy here know. yes o okay. uh, k 아, 내가 먹고 취할 것 같아. 이건 뭐야? 뭔가 튀김 같은데 맛있어 보인다. 사탕이야? 아, 당구원네 사탕 맞네. 어, 이건 초코케이크 같은데. 촬영하러 왔네